여기는 오산고등학교 과학실 바깥에 친구들이 왜 좀비처럼 변한거야 아요르어 요매나 바깥에 나가봤지 어, 안돼 나가면 안돼 큰일 나더라 어, 큰일 나더라 그게 뭐야 확실히 큰일 나던데 너 고등학생 아니지 말투가 누가 봐도 꼰댄데 뭔 소리야? 어디 내 말에 말대꾸를 하지? 아, 아, 아, 아. 어? 미... 어? 이장 오지마! 너네 몰렸지? 나다 알고 있어! 너네 몰린 거 내가 어있 가만히 있어! 무슨, 무슨 돌려차기로 때려? <웃음> 너네 아니, 몰렸잖아! 어제 때들아 나가보자 그래 아니 우리 학교 신진 댁남이? 멋있어 뭐야 너네 살아있었냐? 백남아 어디에? 어? 어? 디 이게? 이험해 댁남이가 물렸어 좀비로 변할게 뻔해 좀비 자석 아니. 죽어!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웃음> 기어 올라 으잇! 잠깐만 백남이는 절비야 절비 절비? 난 물리지 않았어 근데 얘들아 과학실 하네 안에... 애들이 잡혀서 좀비가 됐어! 실험에 당했나봐! 아 <웃음> 우리도 좀비로 변하기 전에 이 학교에서 탈출하자 그래, 나는 여기서 죽기에는 너무 국가적 손실이 크단 말이야 그너 그러니까 왜? 왜 국가적 손실이 큰데? 나 예쁘잖아 오! 아... 안 되겠다 <웃음> <웃음> 야, 이리 와! 어, 애들 아래 좀비 자, 이거, 이거, 이거, 다 오! 면은 <웃음>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웃음> 아이, 뭐, 다 살짝 닫았다고 죽냐? 야, 야, 뒤에, 뒤에, 뒤에, 좀비! 야, 이거 살짝 닿아도 바이러스에 어, 감염된다고 조심! 이쪽이야, 얘들아. 아, 진짜! 까딱 손실이 너무 크 <웃음> <웃음> 구독. 아, 됐다. 어, 빨리 와. 아, 정말 큰일 날 뻔. 어, 이거 뭐야? 얘들아, 언제 와? 야, 학교가 왜 이렇게 됐어? 오. 얘들아 빨리 와! 조심히 와야 돼 근데! 너네 오. 근데 물린 거 아니지? <웃음> 너네 물린 거 같은데? 안 물렸어! 저 여맨이 저거 봐 물린 거 아니야? 다리 쫄뚝거리는데? <웃음> 여맨이는 그냥 못생긴 거거든? 못생긴 거... 다리 쫄뚝거리는 거랑 뭔 <웃음> 상관이지? <웃음> <웃음> 어 미안해... 괜찮아 요루는 얼굴이 쫄뚝거리잖아 <웃음> 어, <야. 웃음> 무슨 소리야! 나 프리티 걸! 프린티가 아니라 빠그리 거리겠지 <웃음> 너는 대머리겠지 야 이거 좀 어렵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 얘들아 나 너무 무서워 왜 죽어? 잘 됐다 오 이거 어디야? 얘들아 학교가 왜 이렇게 변했어? 뭐야? 물속에 들어가야 돼? 여기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자 나 연약한데 <웃음> 아까 사피 들어는거 보니까 아니던데 뭔 소리야 나삽 같은 거못 들어 여기가 길이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구나 헉, 야 교실이 야 저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귀남이 아니야 <목소리> 귀남아 나네 친구 댕댕이야 귀남아 귀남아 오쎄쎄 쎄야 귀남이 쎄데피 밟으면 안돼 너네 아. 감염된 거야 피 밟으면 어피 어, 맞아 피 치고 너무 딱딱해 보이는 거 귀남 귀남 아 귀남아 흐. <웃음> 오. 야, 학교에 왜 이렇게 피가 많아? 이거 피 아니고 이거 케첩 아니야? 그러게. 우리 빼고 햄버거 파티 했나 보다. <웃음> 야 뒤에 뒤에 뒤에. 아! 후. 아! <웃음> 아니, 무슨 살짝 밟았다고 넘어져. 아! 아.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얘들아. 어,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어, 이러지 마. 야 막아 막아 막아 준비도 너무 많다 막아 막아 막아 야 뒤에 왜 이렇게 왜이어 친구들 이다 변했어 좀비로 쥐에에에에에에에에아이거쥐에리 왜? 여쥐가 길인가 봐! 리아가 나보고 옛날에 5 0대일로 싸웠다는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뭘놀이지야 <웃음> 리아가 야 좀비를 감했는데야 에... 뭐야 <웃음> 야 리아가 감염됐어 에... 야 야야야야야 절로 안가? 절로 안가? 얘들아 에... 리아가 감염됐어 도망쳐 에... 너 어떻게 리아가 감염됐지 뭘 했던거야 얘들아 우리 좋아했었잖아 <웃음> 설마 나 진짜 죽일 거 아니지? <목소리> 진짜 나안 좋아 보여 야, 야, 나죠, 가자 얘들아 여기 나가자 아요루를 근데 언제.. 와나가다됐어와 뭐야 어, 아. 다 정비됐어 아.. 아.. 어, 여벨라 여벨라 청신 차려 청신 차려 청신 배. 청신 야 뭐야 이거 여벨라 <목소리> 진짜 못생겼다 여벨라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아 어, 거기 맞네 후우. 아, 잠깐만. 내려가는 건가? 아니야. 아니, 옆에 길이 있는 거 같아. 요거, 요기, 요기 오, 여기 오, 여기 여기 여기. 와! 어예. 이 정도는 껌이지. 아, 리아는 좀비한테 아예도 물려서못 오나 봐. 어... 아, 저쪽으로. 아, 이거 내가 볼때 얘들아, 옥상에 올라가서 구조 요청을 해야 될것 같아. 빨리 가자. 좀 조용히 해야 돼. 어, 저 좀비 위에 뭐야? 아! 어! 뭐야, 너 책에 책에 발가락 걸려서 넘어졌는데 레고 밟듯이? <웃음> <웃음> 야이책 레곤가봐 레고, <웃음> 아, <웃음> 레고 책 레고 책. 아 친구들 정신차려. 어흑! 아. 아 책장에도 당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옷이 해리포터인데? <웃음> 레고 책을 조심해. 아 레고 책. <웃음> 레고블럭인줄! 안녕! 아 리아 왔구나. 리아 이리 와봐. 여기 레고 좀발버볼래 어? 알녕 어? 뭐야? 왜안죽고 <웃음> 뭐야? 이 책자는 에이. 뭐가 문제인데 모르지 나야. 레고인 거 같아. 진짜 에이. 무섭네. 좀비보다 무서운. 수학책인가 그쵸? 봐. 야 밖에 타 친구들이 다 가면 됐어. 빨리 와! 얘들아 깐가어 조심해 조심해. 여매나 튀어! 애들아 여기 막고 있을게 우리가 어, 빨리 와 왔어 가자 가자 가자 테이블에 <웃음> 밟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아 이거 식당이네 어오 이거 오, 오, 쟤는 피부가 어야 <웃음> 뭐야 저 친구는 아무래도 좀비도 되지 못한 채 죽은 것 같아 아 음. <웃음> 불쌍해라. 아, 책장이 너무 수학책이야! <웃음> 아너 수학 문제 좀 풀고 와 조심 뭐야 여기? 여기 길이 없는데? 애들아 길이 없어? 아 반대편이다 있지? 반대편 저기다 아 저기 보면 헉! 아 조... 애들아 안녕? 헉! 저어! 야옥! 파! <웃음> 오자자 죽어 얘들아 빨리 와! 좀비로 감염되고 싶어서 그런가? 후! <웃음> 봐 이거 어야 사라지는데 발 보면 내가 먼저 음? 내가 먼저 그다음 아, 아, 아! 이놈은 와 여기 뭐야 좀비 왜 이렇게 많아 배배 아, 걱정 마 얘들아 버텨 버텨 버텨 버텨 역시 5 0대 일은 전설 야, 또 감염되고 싶어가지고. 야 여기 농구..농구 농구 골대 좀비가 있어! 차차차 점프. 좀 달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위에.. 체육관 위로 올라가래 어, 어. 아 됐다! 으어 뭐야? 어? 뭐해 죽은 거지? 얘들아 떨어지면 안돼 여기서! 오케이. 얘들아 점프 한번 뛰어볼래? 오케이! 아! 왜 죽어! <웃음> 야왜 죽어 여기서! 어, 나, 나. 지붕을 봐, 지붕을. 아, 지붕이 좀 아프니? 이게 뭐야? 오! 요, 요, 요, 요! 오! 호, 호, 호. 여배, 기다리고 있었어! 으아! 초차파! 초차파! 방해돼, 절로 가! 근데 요루루, 요루루는 괜찮을까, 얘들아? 나 가고 있어! 어, 그래. 가면 안 됐으면 다행이지. 어, 이거 미로다, 미로. 야, 나 걱정하지 마. 미로 1루 총비는 내가 처리하는 중이에파초폰 짜오! 오, 여기다. 이제 옥상에 가까워진 것 같은데? 아, 뭐야? 여기 쇠파이프에 닿으면 안 돼. 야, 우리 개복지야. 그냥 한짝만 닿아도 간다? 파상풍이야. 어, 뭐가 해죽는다. 아! 야맞지야 뭐야, 또또 죽는 죽는 애가 있어? 조심해 마지막에. 저 올라가는 계단도 파상풍이야. 내가 대각 써줄 때 대각 으로 자, 자 오늘도 요루루는 탈출해서 안 보일 것인가? 아니 나 미로인데 길을 못 찾겠어. 어디로 야, 가야 되나? 올라가면 계단이 있어. 옆에 사다리가 있어. 사다리 찾아봐. 응? 이거 뭐? 안되겠다 얘들아.. 그냥 나를 두고 가. 이미 두고 가고 있어. 었어 어, 어, 어, 그, 그래, 제가. 오, 아, 저 옥석에 있다! 빨리 가자! 저기, 할기가 있어. 있어! 얘들아! 오, 터터나터터 우에! 차차! 버터터터터터터 내가 두고 가는 거 치킨! 터터터 아, 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웃음> 와, h 다 t 나라 p 라 e 라나라 o 라오라 u killed a woman. Oh, that's just a little bit of a shock. d o n 저러다 the shock. Don't be the shock. Don't be the s 야 어떻게 해? 저 귀남이 있어? 아니야 귀남이 내가 잘 설득해볼게. 귀남이야, 우리 친구였잖아. 와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내가 들을게, 내가 들을게, 내가 들을게. 어, 와, 잡아잡아줘 잡아서. 귀남이 덩치가 이렇게 커? 아 어, 그러니까 역시 일치 다르구나. 어, 그럼 이제 우리는 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 뭐야? 어이 친구들이 이쪽이야! 이쪽이야! 라고 알려주네 어? 양궁부! 양궁부다 귀남이 만났나봐 쟤하하하결 없던데 어우자 얘들아 빨리 우리 탈출하자 헬기야! 요루루 요루 저기 오고있다! 요루루 여기! 야 우리 요루루 요로, 루 그거 보자 반응 보자 귀남이 빨리 출발해요! <웃음> 어, 요루루 급하게 오는다봐? 와 좀비 안 잡고 무빙으로 야 이제 올라가자 우리. 나 요르도 온것 같으니까 이제 후출 됐다. 오와오야 근데 우리가 직접 운전해야 되나 봐. 아 우리 요르 좀 기다리자. 그래. 와 뭐야 나 윤기남한테 죽었어. 윤기 근데 출발해 못해 미안 잘가 얘들아. 아니 출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미안, 혼자서갈수 없을 것 같아. 출발! 출발! 이거... 이거 출발 안 되나 본데? 출발! 아, 이게 엔딩이구나. 난 간다! 자, 어쨌든. 야, 얘들아! 탈출! 오. 아, 이걸로 출발하는 거네. 구독! 자, 어쨌든. 오늘. 지금 우리 학교는 탈출해보았습니다. 아니, 오고 있는 거 맞아? 아이튼 요루를 빼고 다 탈출한 것 같아요. 야, <웃음> 그럼 재밌게 보았다면. 아 여기 요루 있다, 요루 여기다. 요루 싸우고 있다. 파이팅 해봐. 귀나비 쫄았어, 쫄았어. 진짜 귀나비가 남았구만.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재밌게 보았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